저희 집은 고양이 사료를 먹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넓은 신발장. 여기에 4마리 냥이들이 사용하는 식사 공간과 화장실 두개가 있어요. 아주 작은 원룸 크기 정도예요. 아침마다 습식 사료를 다 같이 모여 먹을 수 있게 하고 번식 사료는 24시간 늘 먹을 수 있도록 주는데 가족들이 항상 집에 있으니 냄새가 빠지지 않도록 조금씩 하루에도 몇 번씩 채워줍니다. 공기청정기와 환풍장치가잘 되어 있어 집안에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집에 고양이를 두고 출근하기가 걱정되시죠?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고양이를 키우시거나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고양이 사료를 두는 집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아무래도 사료 냄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양이 사료는 특유의 꼬릿한 냄새가 나지요?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고양이가 배고프지 않도록 출근하실 때 사료를 넉넉히 담아놓고 밤에 돌아오면 남아있을 정도로 사료를 주실 겁니다. 사료에서 냄새는 다 빠지고 온 집안에 사료 냄새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페티마이즈 본사에서 무상으로 협찬해 주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패티마이즈 반려동물 AI 자동 급식기 <목소리> 아마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에게도 반려묘나 반려견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하여 스케줄을 정해 자동으로 급식을 할 수도 있고 원격 실시간 웹캠으로 사료량을 확인하여 수동으로 급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가 저장한 음성으로 고양이를 부를 수도 있어요. 고양이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맛있게 사료를 먹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뭐 하고 있는지 언제라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고양이는 깨끗하고 냄새가 빠지지 않은 깔끔한 사료를 배고플 때마다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집사님은 깨끗하고 냄새나지 않는 집에서 살수 있어서 좋고 이런 제품은 집사님들의 필수 아이템 아닙니까? 제품에 관한 설명은 패티마이즈 리뷰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패티마이즈 본사에서 나무수빈 캐칠 구독자님들을 위해 패티마이즈 반려동물 AI 자동급식기를 한대더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댓글을 남기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다음 라이브 방송에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첨자 한 명을 뽑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